나이 이미 다음 가 아니야. 저기 가까이에 있어요. 알아들었어. 여기 헬멧이야. 레벨리. 저. 사격. 발... 알았어. 사격 중. 하하하 <웃음> <웃음> 쳤어요. 내시야적다 저기 가까이에 있어요. 폭스스를 전복 쏟아 붓는다. 아, 공격 받고 있어. 형제. 당했어, 형제. 걱정하지 마요. 내가 있으니까. 장전 중. 장전 중. 공격 당하고 있어요. 친구들. 나무가. 난소도 사이, 형제. 저, 저, 저. 저, 저, 에어, low HP, low, low, low. h p 로우 로우 로우 u r e I'm not s u r 하 I'm not s u 안할래 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장탄창이야. 레벨 4. 이이어들 적기를 처치했다. o u 스타어 와, 나화났으안 되겠다. 어. 맞아. 스 트림, 이사 주무레고 형제들. 세드충전 중. 장전 중. 장전 중. 적 자, 요분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죽여주는 처치였어. 목소리> <목소리> 벅스 3 미사일 투하, 체드 충전 중. 안전 중